안녕하십니까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리니어 네, 손과 발을 이용한 그 멋진 녀석 하지만 그 멋진 녀석을 잘하려면 참 쉽지가 않죠 손과 발을 섞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제일 어렵죠? 두번 밟는 더블킥 어떤 페달에서든 꾸준히 밟을 수 있구나 잘 밟을 수 있구나 빠르게 그렇게 되는 데까지 4, 5년 정도 저는 걸렸어요 그래서 더블킥은 참 어려운 존재인데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본인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게 중요하지 본인이 잘 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무리하다가는 공연 때도 망치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 연습실에서도 잘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리니어 중에 정말 많이 쓰이는 오히려 더블킥을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가지를 발 하나가 들어간 리니어입니다 자, 1, 2, 3, 4 중에 4번의 발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1, 2, 3이 손이겠죠? 손, 손, 손, 발이 되겠네요 시작 이거를 꼭 이렇게 규칙적으로 톤톤톤으로 안치고좀 손을 조금 다르게 옮겨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타두툰 둔, 아니면 둔둔톤 이렇게 옮기면 소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착 재밌는 소리가 나죠? 조금 빨리 해 볼게요 시작 분명 그냥 손손손 손손 발인데 그냥 손의 순서를 제가 지금 칠때 R L R도 쳤고요 L R L도 쳤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규칙적으로 안 치고 요런 데도 쳤다가 요런 데도 쳤다가 재밌게 한번 응용을 해 봤어요 자두 번째는 발을 3번에 넣을 거예요 3번에 넣으면 손손 손발 손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이 발이니까 이걸 또 한번 응용해 볼게요 C 옮겨서 해볼게요. 자, 그럼 또 발이 어디로 갈까요? 2번으로 가겠죠. 당연히 2번에 발이 들어가면 손, 발, 손, 손이 되겠네요. 그렇죠? 빨리 해보면. 응용해보면 마지막 1번에 발을 넣으면 발, 손, 손, 손이 되겠네요. 빨리 해보면 리듬에서도 응용하면 자, 지금까지 1, 2, 3, 4번에 발을 차례대로 넣었어요 그럼 이젠 1번에 넣고, 2번에 넣고, 3번에 넣고, 4번에 넣고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시면 자, 그럼 제가 마음대로 넣어볼 거예요 이거는 다 발이 몇번 들어간다? 한 번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더블킥기참 어려운 테크닉이고 발이 한번 들어가는 건 열심히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지고 걸 한번 연주해 볼게요 1, 2, 3, 4 네, 이것만으로도 제가 발라드 연주해 볼게요 충분히 다 연주가 되죠 빠른 곡은 아까 열심히 많이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템포에 관계없이 장르의 관계없이 발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도 사실은 싱글 스트록만 가지고도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인이 할줄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려운 것들은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쉬운 것들을 본인이 원, 먼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응용을 하신다면 은 드럼을 연주하는 게 정말 너무 즐거워지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드럼치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